i t s a s h s a i o n g to be a good 아, 뜨거울 것 같아. 아, 뜨거워. 어, 이거 열이 장난이 아닌데? 근데 뭔가 젓가락질을 하고 싶은데 포크가 장난 아니야? 안 땡겨라고. 뭐라고 해? 안초집혀 젓가락질하고 싶어. 좀더 오버핏을 입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. 오. 그리고 소매 접어봐. 아 어, 근데 되게 박시해서 좋은데? 뭔가 느낌이 있어. 뒤에 포인트도. 포인트가 뭐라 그 어, 사람이 없다. 어디가 좋을까? 창가인 것어아 좋아? 여기가 창가. 응, 좋아. 뭐 그럴까 그냥 보, 저 바라보면서 <웃음> 아주 요즘에 잉크를 잘하시네요. <웃음> <웃음> <잉크를> <웃음> 아 레몬수구나. 뭐 일단 라떼 빨리 마셔. 아 너무 맛있다. 아 시원해. 일단은 음. 음. 맛있지? 달달해. 달달하다. <웃음> 아주 시원하다. 펴발려지지는 않는 크림 그냥 얹어서 먹어봐야겠다. 이거. 음, 베이글이 맛있는 거구나. 음. 나는 여태까지 베이글이 음. 별로 안 끓여서 음. 먹은 적도 없는데. <웃음> 음. 딱히 먹을 적 없는 것 같아. 어 되게 짭짤하다. 그지 올리브에 그 짭짤한 을 있는 것 같아. 음. 되게 느낌이지 않아? 응어 아, 되게 방탈출 것 같아 같지 않아? <웃음> 정말 정말. 우와 우와 우리 무슨 체험하러 온것 같지 않아? 두 종류만은 맛 이야 근데 진짜 고급 고급 의류 브랜드구나 <웃음> <웃음> 우와 <웃음> <웃음> 와 신기하다 아, 진짜네 재밌네 이런 델줄 몰랐는데 아니 뭔가 그 외관부... 가게? 외관부터 되게 맞아맞아 가게는 대빵 크게 했어 <웃음> 어.. 독특하다. 진짜 바뀌야? 완전 뚫려있는 거야? 우와! 뭐게 뭐야? 아, 야 사진. 우와. 네? 우와. 근데 방 문처럼 돼 있어. 노래방. 와, 문은 열리는데 네, 아무것도 없어. 근데 이거 되게 홀로그램처럼 나온다. 게 진짜 살아있 와, 통창이 엄청 예쁘다. 아 진짜? 아 그래서 아, 화이트, 블루가 그 화이트 파라색많잖아 <웃음> 아니 아니 와 어머 어머 어머 집이 좋으시네요 야! 니 뭐? 금도 되게 잘 어울린다. 예뻐? 이렇 쓰레기 같은 거. 아. 건물도 신기한. 응. 어 진짜 생각지 못한 새로운 체험이다. 스을 만들 거예요. 지난번 고구마빵 실패한 이후로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렇게. 오! 이거는 15g 반찬 우 냄새가 너무 좋은데? 이키 응. 뭐가 바니... 들어간 거야? 바닐라 그 진짜 한 음. 1티 밖에 안 넣었거든? 근데 음. 고기에 그런 냄새가 나 이렇게 하는데이 계신가요? <웃음> 이제 중탕 할 거야 조심해 좀더 조심해. 조금 조금 조 조금 조 조금 조 조금 조금 조금 조게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버터금 조금 조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 조금 섞이겠지. 근데 바로 녹는다. 조금씩이지만. 저주. 아, 저 녹는다. <웃음> 오. 오. 오. 그런 거 녹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아. 오. 생각보다 빨리 녹네. 응. 초콜릿이. 다행. 응, 벌써 한반 이상 녹은 것 같아. 이게 지 걸쭉해서 어 지금 우와 우와 그게 아, 지금 아니. 케이크 반죽이래 뭔가 뭔가 뭐지? 반, 반동이 있어 찰져 찰져 찰져 두 스푼 어. 아. 아. 오케이. 아니 어 여기 여기다 어. 이렇게 응. 응. 안에도 옆에 또 되게 쉽지 않네. 오 많이 안 네. 다행이다 응. 오 잘하는데? 잠시만요. 음. 부족한 거 보단 낫다 부족한 거 아니야? <웃음> 과연 어떻게 나올지 보어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응 어, 괜찮을 것 같아. 머리 없는 게 심심할 것 같은데. 다 넣어버리듯 그냥. 어, 다 넣자. 이거 어차피 쓸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이거는. 맞다. 아, 170도에요? 25분 우와! 어, 근데 이거.. <웃음> 모양 <미안해. 웃음> 너무 넘쳤나봐 오케이 좀덜 담았어야 됐나? 그런가봐 우리가 투머치하게 담았나봐 음. <웃음> 와 근데 일단 향이 너무 좋다 오우 향 좋아 어 향이 너무 좋은데? 아 짤까 했는데 네, 네. <웃음> 그냥 찍는 방향으로 와 폭신폭신해 와 같네. 우 저거 음. 반. 반... 뭐 여기는 조금 단단하다. 안쪽이 복신복신하고막쑥 들어간다. 오. 우와. 괜찮은 음. 건가? <웃음> 덜린 <된> 거 아니야? <웃음> 몰라, 우리 처음 해봐서 몰라. 일단 한 번만 더 잘라주세요. 음. 됐겠다. 다스 음. 다 위에가 맛있다. 있다 음. 음. 맛있네. 음. 이거 음. 초콜릿이 없었으면 심심한, 심심한 맛이었을 수도 있는데. 위바삭초. 응. <웃음> 위만 바삭해 지금. 응. 음. 음. 아니 이 부분도 맛있어. 버터 맛. 달달해 되게 먹어봐봐. 이게 윗 부분만 맛있는 게 아니었어 보니까. <웃음> 윗 부분만 맛있는 게 아니었어. 응. 음. 음 맛있어. 짜잔. u <laughs>